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음> 어 제가 이번에 가르쳐 드릴 마술은 바로 어 관객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카드를 가져가던 다 알아맞출 수 있는 그런 마술인데요 어몇 장을 집어가던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마술이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제 앞에 관객님이 없는데요 그래도 있다고 하고 마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관객님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와마술 보여드릴 텐데 카드를 몇 장이던 가져와 주세요 대신에 한 곳에서만 여러 장을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뽑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가져와 주세요 음 그럼 뭐한두 장? 이정도 네, 요정도로 합시다 저는요 카드를 쫙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저는 카드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신으로 주면은 바로 10하트와 1 10 0클로버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이런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마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였냐면요 바로 세팅입니다. 자, 어떤 세팅을 해야 하냐면, 자 카드를 봤을 때 숫자와 색깔이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죠. 지금 보시면은 2, 7, 4, 8, A, 7, 8, J, Q, Q, K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카드 색깔 역시도 똑같이 따라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세팅하는 것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 이후로는 좀 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쉽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두 패킷을 나눴다면 이 세팅이 끝났다면 이렇게 덮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한 덱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팅은 모든 세팅이 끝났어요. 이제 아까 연출 영상에서 보셨듯이 카드를 자, 보여주죠? 그런데 카드를 이제 두 장, 세 장이든 뭐몇 장이든 상관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카드를 뽑아갈 때한 곳에서만 이렇게 뭉텅이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리면 돼요. 관객님께.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어, 우리가 뭐한 예를 들어 세, 세 장으로 합시다. 뭐세 장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 상태가 중요합니다. 오른손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왼손잡이 분들은 좀, 이게 좀 헷갈리시겠지만은, 일단 위에 있는 패킷이 있죠? 이, 요세 장을 기점으로 위에 있는 패킷과 아래 있는 패킷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패킷을 아래로 내린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놔주시고요. 돌려서, 맨 아래 장 카드, 빨간색 10이죠? 맨위장 카드는 빨간색 9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빨간색 10과 빨간색 9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빨간색 9 찾았죠 빨간색 10을 찾았습니다 요 사이에는 카드 3장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0KJ인데 클로버 클로버 클로버 입니다 클로버 클로버 클로버니까 이것은 스페이드가 되겠죠 스페이드 10 스페이드 K 스페이드 J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한 곳에서만 가져가시고 그 뽑아간 카드를 기점으로 위에 는 카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돌려서 맨 윗장의 카드와 맨 아랫장의 카드 봅니다 색깔을 봐야 돼요 색깔과 숫자로 봐야 됩니다 빨간색 7과 빨간색 J죠 빨간색 7과 빨간색 J를 카드 중간에서 또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빨간색 J 빨간색 7 가운데 있는 카드는 또는 8스피드가 나왔네요 그럼 이 카드는 8크로버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마술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